잉어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차를 타고 저의 친구들과 여행을 떠날 거예요. 여긴 저희 집이고요. 친구들이 이제 올 때가 됐는데. 어, 저기 친구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좋고. 안녕, 얘들아! 안녕! 얘들아, 여기야, 여기. 어, 미호야, 안녕! 안녕! 와, 너 진짜 못생겼다. 어? 이야, 진짜 못생겼다. 어쨌든, 우리, 만났네, 반가워. 아 이제 우리 해지기 전에 빨리빨리 우리 집으로 와. 이겨봇. 어쨌든, 챙길 거 있으면 빨리 챙겨. 네. 어, 이거 무전기 같은 것도 있네. 야, 리아야. <웃음> 진짜 못 생겼다. 뭐야? 이제 음. 빨리 가빨가 빨리, 빨리 챙겨. 이제 여행 가야 되니까 밤 늦기 전에 챙겨 챙겨 챙겨 챙겨 다 챙겼어? 라이트 켜고. 라이트 켜고. 됐다. 어저 아, 전기도 빨리 가야겠다. 리아가 운전해. No. 리아는 운전할 생각이 없나봐. 응. 내가 할게. 갔다. 리아 버리고 갈까? 그래 리아 버리고 가자 그냥. 같이 가. 아 얘들아, 이거 내가 손에 들게. 그럼 밟지 않을까 내부가. 어, 어? 라이트 켰다. 아, 켰다. 오게 와, 와, 출발이다. 큐후. 리아야, 오늘 어디 가는 거야? 정말 기대돼. A little longer than a few minutes later. 뭐지? 무덤이 있네. 어, 야, 무덤이 있다. 가보자. 이게 여행의 묘미지. 리아야, 저기 무덤이 있어. 가보자, 가보자. 너 너무 멀지 않아 거기서 내리면? <웃음> 왜 아, 거기서 내렸어? 그러게 야, 라이트 갖고 와 라이트 무서우니까 오케이 확인 라이트 음. 어, 오. 오, 뭐야 이거? 우와 뭐야? 뭐가 있어? 파여 있어 파여 있네? 무덤을 팠어 누가? 음. 어, 얘들아 무서워나? 어, 이... 무덤에 이런 길가에 덩그러니 있는 것도 이상해 <웃음> 어. 오. 이거 무덤 보고 미워 얼굴 보니까 더 무서워 뭐래? 니네 얼굴 왜? <웃음> 야니 네 얼굴 마 진짜! 끊을게! 야 귀신이야! 뭐래? 니 얼굴 해! 야니 얼굴 왜 이래? <웃음> 나 안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팀워크가 안 맞으면 안되지. 우리 하이파이브 한번 하자. 하이파이브 하자. 우리 그래. 무서우니까 하이파이브 한번 해. 여기 잘 보이는데 해서. 그래 좋아. 하나, 하나 둘 셋! 화이팅! <웃음> <웃음> 화이팅! 가자. <웃음> 오늘 여행을 위해서. A 험난한 길이 이이 남았다. a f e w m o m e n t s l a t e r 차가 안움직 o i n g 기름이 없는가봐. 아니 u doing? What are you doing? w h 걸어가 r e you d 차가 고장이 야. 났는데 어떡하냐? 아 무서워. 야 방패 하나 들어. 자 이거 하나 들어 들어. 챙겨 챙겨 짐 들어. 방패. 그 방패야? 네. 아니, 이거 박돌. 아 우리 또 여행 어떻게 하냐? 우리 왜 이렇게 됐냐? 또 조난 당했냐? 무거워. 왜왜왜왜 으... 음... <웃음> 왜, 왜, 왜, 왜? 왜? 아 앞에 뭐 있는 줄 알았잖아 무섭게. 야 뭐야 저거? 줌 오. 어? 오. 뭐가 있는 모습? 클럽인데 클럽? 저기 가보자 응. 와 이거 뭐야 뭐야 어? 얼굴 봐어 와. 여기 지키는 터렛이 터렛 어? 야 들어가보자 야 얘네 유적을 지키는 무식인 들으로들아 얘들아 일로 들어와 일로, 일로. 들어갈게. 아, 들어왔어. 와, 무서워. 얘들아, 여기 해골 있어. 어? 해골. 해골 어, 진짜다. 우리랑 어? 얼굴 어? 골격이 어? 똑같아. 그냥 건너가자, 그냥. 날아서. 뭐지? 뭔데? 니 음.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건데? 몰라. 내가 한번 가볼게. 야, <웃음>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웃음> 아래 용암이 어 있어. 조심해. 여기 뭐야? 보물이 있나봐. 와, 여기 오. 보물 있어? 어, 돈! <웃음> 돈! 돈! <웃음> 얘들아, 여기 돈이 있어. 여기 돈, 돈! 근데 반대편 봐봐, 널매섭게 벽이 나, 노려보고 있어. 무섭네. 앞으로 가면 되지. 빨리 가자. 빨리 돈 챙겨. 아, 아 야! 야 나한테 야! 스프레이 뿌렸어! 모기! 모기약 뿌렸어! 와아너이 어, 모기야 너는 모기인가 봐넌 죽었다 수류탄 수류탄 으아아라 <목소리> <놀라>. 야! <목소리> 야너 뭐야 주... 뭐야 <목소리> 니네 죽었다야 <목소리> 아파! <목소리> 구독! 월라 게임 좀 한번 떠? 야야 죽어 어, h 봐 어, b a Oh, s a 라 a Oh, Saba! Oh, Saba! Oh, 아 a b a Oh, s a b 리 o 놀자 리 b 놀자 h Saba! Oh, Saba! Oh, Saba! Oh, 어? 어? 너 봤어? 어? <웃음> 너 본거야? 저 뭐하는거야! 어. 어? 야! 왜? 리아는 귀신인가봐 왜? 어? 왜? 반대편 해봐! 둘 리아야? <웃음> 무서워 리아는 <웃음> 아, 귀신이다!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살려주세요! 얘들아 생일 축하 선물 가지고 왔어 뭔데? 아저씨 <웃음> 포야야포 없잖아 아 있어 쟤 <웃음> 장전 돼있어 쟤 장전 돼있다고 야야나손들 돌아가 야, 안에 손, 들어가 야손 손 들게 손, 손 들게 <웃음> 아니야 할게. 너 필요 없어 야왜으으 숨어있었는데 숨어있었는데 어떻게 알았어 왜 그렇게 <웃음> 나? 생겼냐고 <웃음> 나? 나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낳아줬어 야 내가 뺐어 야 내가 로켓 뺐어 어? 어쩔까? 어쩔건데? 저... 어쩔건데? 니가! 니가 어? 어쩔건데? 어쩔 니가 어쩔건데? 어쩔 어쩔 어쩔건데? 어쩔건데? 미안... 어, 어쩔거냐고! 어쩔... 야, 흔들어. 가까이 오지마. <웃음> 가까이 오지마. 야, 이거 자... 잡아... 야, 이거 빼려고 해! 야! <웃음> 야, 야, 야, 야! 야. <웃음> <웃음> 어?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쏠라고? 어디서 쏠라고? <웃음> 야! 너못 쏘잖아. 쏠저 모르잖아. 오, 오! 오! 저거 저거 저거 저다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저 저거 저거 저거 저거 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 저거 저거 야! 거저 아. 야! 야! 야, 어? 저거 저거 저 어, 저거 저어저어 어! 거 저거 저거 저 아니 어떻게 쏘는 건데? 큐! 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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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슈퍼파워야, 아보야. 컨트롤 할수 있어! 이쪽으로이쪽으로이쪽으로와빗 와. 온다 이거! 온다 야야야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거이오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야야야야야 아, 이거 로켓으로만 쏠수 있다. Q 누르고, 쏴. 어? 와! 와, 아, 이렇게? 뜨거워, 얘들아. 좋아요. 자, 이렇게 저희는 못생긴 괴물이 되어보았습니다. 얘들아, 재밌었다. 그치? 야. 너무 재밌는데. 나중에 반응 주면 또 해야겠다. 너무 재밌다, 이거. 아, 일단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저희, 이만, 가볼게요. 얘들아, 인사드려야지. 일로 와. 어? 인사하자, 우리. 안녕. 안녕. 야, 아, 너, 너 진짜 못생겼어. 예. 예. 리아, 일로 와. 가는 중. 예. 티가 온다. 나너뭐 들고 어. 너 들고 오는 거 아니지? <웃음> 뭐 들고 왔었네. <웃음> 폭탄을. 아이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빙. 안녕.